지난 27일 동암역 인근 10점 공영 주차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 70주년 제한 군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11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15년간 빈 땅으로 남아있던 한국전력 소유의 변전소 부지를 십정동 주민들을 위한 90면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압역 인근을 비롯한 십정 1, 2동은 원도심 특성상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으로 특히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더해지면 주차 문제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진행해 지하 전력구가 매설된 지상부지의 무상 사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십정 공영주차장은 부지 면적 3,459제곱미터에 주차구의 90명 규모로총사업비 70억여 원을 투입해 시행했습니다. 구는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십정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십정 1, 2동과 동합역 인근 및 주택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제안군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난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제70주년 제안군인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평구 제안군인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안군인의 상호 침묵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향토방위에 대한 안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차준택 구청장과 제안군인의 및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제안군인의 회원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제안군인의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제안군인회가 국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부평구가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북의 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북의 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담장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담장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등굣길로 탈바꿈시킨 건데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벽화가 마을의 명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부평구 삼산일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의 재능기부로 진행하게 됐고 주민들은 머리를 곱게 단장하고 장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액자에 담겨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평구 북계삼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부평기적의 도서관에서 신바람 시네마극장을 진행했습니다. 초등생 자녀와 함께하는 추억의 검정 고무신을 사춘기 자녀의 꿈을 그린 기적을 상영했는데요. 코로나로 멈춰버린 일상이 이웃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을 기부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 연탄천사 인천지부와 함께하는 본 프로그램은 한곡동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소에서 허리 튼튼 요통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운동교실은 인천의료원 요통전문물리치료사가 잘못된 일상생활 동작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자세교육, 요통예방과 조절을 위한 다양한 실습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동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민은 청천보건지소로 전화신청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지나고 이제는 살짝 쌀쌀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동 준비로 독감 백신을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독감 백신은 본격적인 유행 시작 전인 12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일교차가 큰 만큼 따뜻한 외투는 꼭 챙겨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